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왔는데 예전에는 한만원 정도 이하였던 건데 이제는 만0천 원이네. 뭐 물론 이게 일반 버스에서 우등 버스로 바뀌기는 했어요. 제가 지금 탄 게. 뭐 그래도 만0천원 부담이 좀 되네요. 다음에는 공항 철도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에어서울 카운터는 D네요 셀프 체크인을 하면 되는데 이게 비행기 탑승하기 24시간 전에는 핸드폰으로 웹 체크인이 가능해요 에어서울 어플로 들어가시면 돼요 짐다 붙였어요 일단은 짐을 붙이고 난 다음에는 한 10분 정도는 요 근처에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혹시라도 짐 안에서 뭐 이상한 게 발견되거나 실크 탈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면 이은 그때는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기 짐에서 그걸 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처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에 비행기는 8시 반 비행기인데 무조건 30분 전부터 탑승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야 돼. 그러고 그 게이트 비행기 문을 닫는 게 10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8시 20분에 문을 닫는 거죠. 30분 비행기니까. 그래서 그것 꼭 유념해주시고요. 여전히 세트 메뉴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뭐 가격은 똑같아요. 이 라면 3,000원, 이거 라면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김밥 반 줄, 참치 김밥 이거 2,000원, 반줄한 줄은 4,000원. 그래서 총 5,000원. 한끼 식사, 인천공항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출국심사 끝내고 들어왔어요 와 오늘 보안 시간 진짜 엄청 걸렸어오 오픈한 데가 딱세 군데야 사람은 주로 엄청 서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 다 갔네 자 암튼 보안 검색이 끝나면 은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면세점 있고 주로 2층에는 위에는 라운지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에어서울 타니까 저 녹색 보이시죠? 트랜스퍼 라운지라고 써있는 거 그리고 위에 101번에서 270번까지 탑승구 저기서 셔틀트레인을 타야돼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야돼죠 중간에 아무튼 사람들은 많이 있네요 아 드디어 3년만에 떠나는구나 자 셔틀트레인까지 타는대로 왔어요 게이트가 101번부터 132번 사이인 사람들 무조건 여기 녹색 여기 아래 에스컬레이터 하고 내려가서 셔틀트레인 꼭 타셔야 돼요 자 셔틀트레인 이렇게 생겼어요 야,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되게 많아 다 베트남 말밖에 안 들려. 아이고. 빨가서안 되겠어요. 저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이트이 사람들에게는 거죠. 게는거죠남 사람들에게는 게게 저는 제1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딱 한정거장만 가면 탑승동이에요 탑승동에서 내렸고 그 다음에 제2터미널로 가실 분들은 열차를 갈아타셔야 돼요 일단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번 올라오도록 할게요 아무튼 인천공항은 너무 커서 이게 잘못 계산을 하면은 다리가 진짜 아파요 걷는 양이 진짜 상당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리셔야 돼요 인천공항은 자 저는 탑승동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이 열려 있는데 저기 위에 2층에 스카이 허브 라운지라고 있잖아요 저기도 제가 예전에 자주 갔었는데 저기도 문을 지금 닫은 건지 오늘 쉬는 날인지 모르겠네요 예전만큼 그렇게 막 북적북적 되지는 않아요 일단 에어솔울은 111번이니까 저쪽에 게이트 번호가 101번부터 114번 뭐 115, 1 1 7로 써있죠 네. 111번 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가 할게요 아 멀다 제 게이트 114번 가기 직전에 여기에 이렇게 푸드엠파이어라고 푸드코트가 있어요 다행이네 밥하는 데가 있어서 아 보니까 대충 김밥이 5,500원 정도 하네 그리고 뭐 찌개류들은 13,000원, 14,000원 정도 돈까스는 12,000원 정도 뭐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단 한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비행기에서 배고플 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혀 일단. 아, 여기서 김밥을 하나 싸갖고 타고 갈까? 잠깐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인천공항에 밤은 이렇게 생겼군요. 자, 애월솔 다낭 가는 비행기 저녁 8시 25분. 저기서 타는데 111번이요.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석이래요. 힘든 5시간의 여정이 예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사람들 다 들어갔고요. 이제 저 다섯 명 나오면 저는 저기 가서 줄서서 반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괜히 긴장되네. 자, 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거 서야 이거 지를 지나서. 여기 USB 꽂는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약해. 그리고 이 화면이 비행기가 단항에 가는 동안에는 대략 한 70분 정도, 한 80분 정도는 소등을 해요. 소등을 하는 동안에는 이 화면이 켜 있거든. 근데 이거를 끄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운데 게 이게 파워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 꺼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앞에다가 이제 휴지를 갖다 놓더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래를 누르면 옷걸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테이블은 한번더 접이시게 이렇게 한번 접죠? 그리고 바랍니다. 자석 관의사이즈는 일단 하나 주먹, 하나 두개 정도 무릎 고 그러니까 다른 걸수한이렇게 되고... 아니, 근데 좀더 좁아진 것 같은 느낌? 아, 너무 배거프서카드나 현금 밖에는 결제가안되다 드디어 당낭에 도착했습니다 5시간 예상했었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리네 지금 비행기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있는데 자 이래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러고 한 5분 정도 아마 계속 다서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서 있으면 진짜 복잡해요 어차피 앞쪽에서 못 나가요 도착했습니다 밖에는 꼼꼼하죠 또 나가면 줄을 얼마나 서 있을래나 지금 온도는 26도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 공기 냄새가 3년 만에 맡아오는 베트남 공기 냄새 너무 좋아요 우와 다낭이다 아 너무 좋아 제발 줄 많이 안 쓰고 빨리빨리 통과하길 저기 저분들은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죠. 야 베트남. 아 그리고 다낭공항에 도착하시면은 다낭공항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무료 와이파이. 저는 다낭을 몇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는 저장을 해놓으니까는 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네요. 다낭 처음 오신 분들도 역시 와이파이 키시고 다낭공항 찾으셔서 연결하시면 돼요.